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9장 23절 시작 곧 그들이 여와의 호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와의 호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와의 호 명령을 따라 여와의 호지임을 지켰더라 아멘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가 이번 주에는 주일에는 민수기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창세기는 모두 몇 장이죠? 다이제 50장 좋습니다. 출애굽기는 40장. 40장 좋습니다. 자, 레위기는 27장. 예, 3 9 27장. 다음에, 민수기는? 예, 4936, 네 번째죠? 예, 좋습니다. 자, 이 민수기인데, 자, 그러면 민수기는 히브리어로 보면은, 어, 여기가 배죠, 배. 배는 뭐뭐에서, 예, 전치사입니다. 배, 자, 배, 미트바르라고, 배, 여기서 이제 미트바르라고 이제 발음하는데 미트바르라고 발음하는데, 이 광야죠. 미뚜바르가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을, 한번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미트바르베미트바르베미트바르 자, 광야에서, 라는 걸로 봐서 아마 광야에서 생활할 때 생활한 걸 정리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성경이라고 말할 수가 있, 있고요. 자, 헬라어는 보면 여기 다 알, 알죠? 여기, 여러분. 아, 리, 스 모이. 여기 영어의 스 발음이죠. 스 스. 영어의 스 발음하고 스로우 할때그 스발은 똑같습니다. 세스한데요. 자 읽어볼까요? 아레스 모이. 아레스 모이. 아레스 모이.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라틴어로는 리베르 누메리. 누메리컬, 넘버스가 여기 속한데. 아레, 리베르 누메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자 리베르 누메리. 예, 좋습니다. 영어로는 numbers죠. 읽어볼까요? 시작. numbers. 자, 한자로는 백성민자죠. 숫자를 수, 수, 수학할 때 숫자고 기록할 기자죠. 어, 백성의 수를 기록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성도분들은 적어도 한국어, 한국어, 다음에 한문, 영어, 헬라어 히브리어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한, 그, 한 4, 5국의 정도는 이제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웃음>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언어를 많이 하게 되면, 복음 증거에 많이 탄력을 받으실 거예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베 미투바르. 베 미투바르. 베 미투바르. 베 미투바르. 아리스모이. 아리스모이. 아리스모이. 리베르 누메리. 리벨 루메리. 리벨, 루메리. 리벨, 루메리. 리벨 루메리. 넘버스 Numbers. Numbers. 민수기. 민수기. 민수기. 민수기. 자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기록한 목적은 그 여러분 뭐죠?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광야에서 지금 간다 이거죠. 그럼 뭐죠? 적어도 질서와 규율이 필요했던 거죠. 또한 그 우리 지도자들 제사장과 레인들이 임무 수행을 하는 기준이 또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민수이가 기록이 됐고 자민수기는 사실 우리가 신해산을 출발해서 약속의 땅 직전까지 그 여정을 나타내고 있고 그민수기를 읽어보면 또한 율법에 순종해야 될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록 목적이 있고요 보면 여기 여러분 지금 펜과 성경책과 노트를 지금 준비하세요 펜과 성경책 노트를 준비하시고 성경책 한 권은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이건 노트라고 생각하시고 체크를 해 놓으세요 또 다음 다른 성경책 사면 되거든요 자 여러분이 아시듯이 지금 우리 엘리사 목사님이 우리 지금 구약의 그 선지서들을 다 체크하고 계시죠 아마 제가 어, 지금 이제 모세율법으로 시작해서 아마 아가서까지 아가서까지 제가 나갈 것 같고 또 갈렙 목사님과 우리 루디아 목사님, 조슈아 목사님께서 또 이것을 기반한 적용점들을 지금 어, 설교를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총체적으로 우리 한별교회 이 다섯 명의 목사님들이 지금 각자 파트를 맡아서 진행하고 계시니 여러분께서 우리 그 이제 설교 말씀 들으면. 전체적으로 좀 준비가 이렇게 되실 수 있을 거고요. 저희가 구약이 끝나가는 대로 신약에 진입해서 또 이렇게 파트를 나누어서 또 진행을 할 건데 여러분이 올 한해는 어 정말 몇달 남지도 않았어요. 이제 8월 말인가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 남았어요. 싱가포르는 날짜 가는지를 모르겠어요. 벌써 1년 내 여름이라 <웃음> 벌써 가을이 가을인데 이제. 여기는 계속 여름입니다. 그래서 날짜가 는지는 모르겠는데 올해가 4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4개월 동안이라도 우리가 열심히 해서 성경 한 권을 다 이렇게 공부를 좀할수 있는 또 적용을 또 해보는 어,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민수기는이제 크게 세개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 1장부터 10장 10, 10절까지는 신해산에서 이제 어, 우리가 출발을 준비하는 모습을 볼수 있고 어, 10장 11절에서 25장까지는 광야에서 여정. 어, 광야에서 여정을 우리가 보고 이제 우리가 이제 어디에 도달하죠? 결국은 이제 그 요단강을 요단강을 건너기 전 모압 평지. 모압 평지에 이제 다다르죠. 모압 평지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나 들어가기 전 그런 모습까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면, 여기에서 이제, 인구, 이제 센서스가, 인구조사를 하는 게두번 나오죠. 1차 인구조사가 나오고, 26장, 27장에 보면 2차 인구조사 한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또 여기 의미 있는 또 체크포인트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보면, 그 5절에 5장에서 절5 8장까지는 거룩에 관한 규례를 좀 이렇게 표현을 설명을 해주고 있고 9장 10장은 출발 준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여기 10장에서 14장까지 나오는 가데스까지 여정 가데스 생긴 일은 잘 아시죠 예 정탐꾼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건 좀 이따 가서 말씀드리겠는데 참 믿음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광야 사건이 나오는데요. <웃음> 별로 이렇게 불순종했던 그런 이스라엘 모습들을 좀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20장에서 25장 모압까지 여정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인구조사 그 다음에 28장에서 30장은 제사, 절기, 성원의 가장 규정을 보여주고 있고 31장에서 36장은 미디안 정복과 출발준이 나오죠. 여기서 발락과 발람과 발락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그 거기서 어떻게 우리 발람 선지자가 실수를 했는지 우리가 또 여기서 이제 교훈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략 대략 여기 민수기가 지금 설명하는 기간은 대략 40년 기간이에요. 뭐약 39년 간인데 대략 40년 기간 동안 설명을 하고 있고 여러분 이때가 아마 지금 메소포타미아에는 아마 아마도 아마도 히타이트나 미탄니 왕국이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여전히 그 이집트에는 뭐 하셉투스트 여왕이나 아모네 아메노테미세미나 무투트모세 4세 정도 그런 국왕들이 있지 않았을까 예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와 지금 메소포타미아의 중간지대에 있는 어떤 광야에서 40여 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투할 전사로 이제 자라게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약속의 땅이 있어. 우리가 약속의 땅이 있고, 우리가 애국에서 나왔죠. 애국은 뭘 상징하죠? 세상을 상징하죠? 세상의 왕이 누구죠? 나 대답을 하세요. 여러분, 대답을 해보세요. 세상의 왕이 누구죠? 사탄이죠. 자, 사탄의 손나기로부터 우리가 예수님의게 흘리신 피로 그 피로 우리가 속죄함을 받고 추 애국 홍해를 건너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 구원을 받은 이후에 자, 우리에게 탕탄대로 열린다 안 열린다? 안 열린다 광야가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겪어야 돼요 예수 믿으면 다 복되고 잘 된다? 일부분 맞고 일부분 틀려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자, 예수 믿고 먹 거부가 된다. 그럼 잘못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준비가 됐을 때재물이 오는 게 맞아요. 그래야 우리가 매니지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왜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겪어야 되죠? 요단강을 가서 전투를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자 준비 과정을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서 우리는 전투를 해야 돼요. 뭐 요단강이 어떤 분들은 어떤 분들은 그 이제 영원한 천국이라고 하는데. 하기도 하는데 여러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저는 상호의관을 거쳐서 깎이고 깎여서 우리가 이제 중비가 되면 전신갑주 입고 싸우러 가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상호의 과정 중에 우리 사람들 다 거지의 속성이 있어요. 세상의 속성이 있어요. 여기 거지의 속성이란 건 세상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어떤 조금만 어려움이 생겨도 세상을 그리워하게 되죠. 그걸 38년 39년 40년의 기간 동안 그 구부절절히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보시려면 모세의경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 아, 이게 인간의 속성이구나. 끝까지 이생의 자랑, 안목의 자이 육신의 정력이 우리를 물고 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그걸 다 잘라내야 돼요. 자,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게 우리 인간의 속성을 보여주고 있는 게 자, 또한 인간의 속성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화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모든 걸 보여주고 있는 게 모세의 오경이기 때문에 모세 오경은 필히 여러분이 철저하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우리 거지의 속성 아,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데, 자녀가 됐는데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그애굽출애굽 했는데 다시 애굽으로들어가려고 하죠. 그 죽음의 길인데 자, 자, 가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어쨌든 우리가 우리가 깎이고 깎여야 돼 어디에서 광야에서 누구나 다 광야의 삶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하려고? 우리가 성령을 받고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전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과정이 필요한 거고. 또한 여기에 마지막 쪽에 가서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이 나오죠. 발람은 하나님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뭐 때문에 간 거죠? 그렇죠 자 발람은 갔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갔어야 했어요 가지 않았어야 했어요 가지 말았어야 했어요 자 당나귀가 말을 해서 가로막을 정도면 아예 안 갔어야죠 네 갔죠 자, 세상의 재물 세상의 욕이 막강합니다 여러분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은 어느 세상에 살아가고 있죠 자본주의 세상에 살아가고 계세요 그래서 돈의 유혹 세상의 명예의 유혹이 너무나 막강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자를 수가 있어야 됐다는 것을 발람으로부터 우리가 그러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아멘 자, 제가 이제 민숙이 민수기, 민수기 골자를 다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이제 성경을 펴시고 하나씩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1장부터 4장까지는 여러분 이제 펜을 드시고 중요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해놓으세요. 자. 인구조사가 서베이 센서스를 이제 하는 건데 1장에는 이제 장정을 개수했죠. 싸울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냐? 다음에 2장은 진영을 갖추는 것들을 보여주고 3장은 지금 레이 제사장과 레이지파의 개수를 했는데 여기 1장에 장정 개수를 할때 레이인을 셋요안 됐어요? 레이는 제외된 거죠. 레이를 제외해야 12지파가 돼요. 알죠? 자그 다음에 사장은 그 아론의 자아그 레위의 자손이 있는데 그 아론과 그 아들들과 레위 지파의 임무가 있는데 크게 지금 고아 자손은 한 2,750명 정도 됐고 임무는 뭐죠? 어, 여러분 읽으세요. 자그 부분을 맡하고 게르손, 게르손 자손은 2,630명 정도 되는데 임무가 뭐죠? 읽으세요, 여러분이. 기막 천막, 줄. 예. 무라리 자손은 한 3,200명 정도 되는데, 어떤 인물을 맡았죠? 예. 그래서 예, 사장에 이런 읽을 때 체크를 해 놓으세요, 여러분. 이, 이런 것이 없이 읽으면 뭘 읽었는지 몰라요. 은혜로 읽었다. 100번 읽어도 은혜로 읽었다고 하는데 하나도 몰라요. 좀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죠.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르벤부터 납달리까지 자 20세 이상으로 싸움으로 나갈 만한 자녀를 지금 장정을 계수했습니다자 2절에 보면 여러분 1장 2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저성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3절 줄치세요 3절은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나아갈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대로 개수하되 자 20세 이상 싸울만한 거니까 20세부터 한 60세 잡아볼까요? 50세? 60만이죠. 남자만 60만이죠. 자녀 부인까지 하면 부인까지 하면 120만 자녀가 이거 보면 자녀를 많이 낳았어요. 아마 둘 이상은 될 거예요. 미니면 둘이 있다. 쳤을 때 얼마죠? 총? 240만. 더됐게죠 인구 한 300만 정도 되는 인구가 뭐죠? 지금? 40년간 광야를 가는 거예요. 300만. 여러분, 적은 숫자예요? 많은 숫자예요? 우리나라에서 광역시 달려면 최소 몇만이 필요하죠? 100만이죠. 광역시 세계 인구가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아니, 우리가 자녀가 한몇 명만 돼도 문제가 끊이질 않은데, 300만이나 되는 인구가 이동을 하는데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많은 문제들이 있었겠죠. 자, 자, 그런데 그, 아마 300만 이렇게 이동하고 했던 것들은 역사상에도 없었을 거예요. 자, 대단한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 어떤 지파가 제일 많았지, 인구가? 어떤 지파 인구가 제일 많았어요? 유다. 얼마나 됐죠, 인구가? 74,600. 74,600이고, 그다음이 어느 정도 되죠? 어떤 인구죠? 다음. 단은 어느 정도 인구가 되죠? 62,700. 그리고, 여러분이 루벤을 하나 체크를 해놓으세요. 루벤은 얼마죠, 인구가? 46,500이죠? <웃음> 여기 가우스티어의아 엘리스는 리더들이에요, 리더. 리더의 이름입니다. 제일 작은 게 어디죠? 어, 문하세문하세의 인구가 어느 정도 돼요? 32,200. 32,200. 체크를 좀 해놓으세요. 자, 보면, 그리고 이제 2장에 보면, 이제 여기 진영이 이렇게, 진영이 짜여 있는데, 동서, 남북으로 해서 진영이 짜여 있는데, 여기, 유다 진영은 어떤 어떤 지파가 있죠? 유다, 이 어느 정도 됐어요, 인구가? 이제 적혀있는 읽어보세요. 유다 진영은 몇만? 1 8 6천 4백. 예, 좋습니다. 2장에 좀다 적어놓으세요. 그 다음에, 서쪽에는 아, 에브라임 진영인데 어떤 지파들이 있죠? 베냐민, 무다 에브라임. 에브라임. 어 몇만이나 되죠 인구가? 10만 8천 100 남쪽의 루우벤 진영은 인구가 어느정도 되죠? 어, 15만 1450루우벤 지파는 어떤 어떤 지파들이 있었어요? 각1 5루르벤그 다음에 북쪽은 단 진영에는 어떤 어떤 지파들이 있었습니까? 단 아세 낙탈 인구는 총 얼마나 되죠? 15만 7 600총 얼마죠 그러면 총? 6만 3천 5 5천 자이 정도 되고 여기 그러면 여기 무라리, 게르성 고앗, 모세와 아론의 가족은 총 레위 1개월 이상의 레위는 얼마? 몇 명이나 되죠? 2만 2천 이건 뭐예요? 가운데 있는 건 뭐예요? 성막 성막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게 있죠? 레위지파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12지파들이 분포를 하고 있죠 자, 그렇죠 자, 여기 고아시 고라는 누구의 자손이죠? 고아시죠 이쪽 진영이 좀 반역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보면 이쪽 진영의 인구가 좀급감했다는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2차 인구조사를 할 때, 자 그러니까 이쪽이, 이쪽이 모세의 속을 많이 썩였던 것 같아요. 이쪽 루우벤 진영과 고아디 이쪽에. 그래서 그건 나중에 한번 2차 인구조사를 할때 한번 보겠습니다. 어, 어떻게 인구가 변했는지. 성막의 기본 구조인데, 이건 여러분이 그리시든지, 지금 간단히 성경책에좀 그리세요. 모르는 분은. 자, 이렇게, 이렇게 큰 직사각형을 하나 그리고, 작은 직사각형을 하나 그리고, 여기를 한, 3등분에서 1등분 되는 부분을 나눠보세요. 이렇게 자 그렇게 해놓고 자 이쪽에 네모 하나를 그리고요. 번제단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번제단을 적으세요. 그리고 여기는 성막의 뜰이죠. 성막의 뜰도 적고 이쪽에 이렇게 동그라미 두개 있고 놋대야 가루하고 물두멍을 한번 이렇게 네, 적어보세요. 자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 일곱 등대가 있죠. 여기 등대. 등불, 이걸 표시를 하고 등대하고 표현을 해놓고, 네모 하나 치고, 점두개 찍고, 진설병상, 떡이 있죠. 다음 여기는, 사실 은 성소인데요. 여기, 이 부분은 성소인데, 그리고 여기 네모 하나 치고, 여기에 점 하나 찍어 놓은 분양단이 있어요. 해놓으세요. 성소에는 분양단과 진설병상과 등대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3분의 2, 이 큰, 이 작은 네모의 3분의 1을 들은 부분을 지성소라고 하고, 가운데 네모 하나를 쳐놓고, 여기에 언약괴,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다 아,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 직접 그려보는 것과 그냥 보고 끝나는 것과 달라요. 이제 성막 하면 바로 여러분 머리에 이 구조가 딱 생각이 나셔야 돼요. 자, 성막 전체가 있고, 여기에 성막이 뜰에, 건제당과 물두멍이 있죠. 성소 안에 등대, 진설병상, 분양단,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어요. 여러분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성어 성소 안에 뭐 뭐가 있죠? 등대 분양단 진설병상. 자 다시 한번 등대 분양단 진설병상. 다음에 성막의 뜰에 뭐가 있죠? 롯데와 물두멍 같으니까, 그러니까 물두멍과번제단이 있죠. 응. 이제 눈 감아보세요. 눈을 다 감아보시고, 성막에 제일 먼저 들어가면 뭐가 있죠? 그 다음에? 물두멍 자, 성소로 들어갑니다. 음. 뭐가 있죠? 왼편에? 등대, 등대, 등대, 오른편에? 진성, 진성. 가운데에? 중형, 중형, 자, 중형. 지성소로 가면 뭐가 있죠? 중형. 아, 됐습니다. 이제 저는 걱정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지금 성막을 딱 보면 여러분이 이것을 머리에 딱 박아 놓으셔야 돼요. 성막하면이 구조가 여러분 안에 있으셔야 됩니다. 자, 5장부터 8장은 거룩에 대한 규례인데 사실상 이 거룩에 대한 규례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5장을 펴세요. 5장부터 자 여기 보면 5장은 이 정결법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는데 자 여기 부정을 제거하여 정결하게 하는 정결그례와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신체적으로나 이웃과의 관계, 부부관계도 성결하기를 원하셔서 이 정결법을 나타냈는데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법이에요. 자그 일부만 좀 보겠는데요. 자 5, 5장 5절에서 8절을 우리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서 역함으로 죄를 으면그진죄를자복하고그 죄값을 오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지를 지었던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오 만일 죄값을 받을만한 친척이었으면 그 죄값을 원기리에 대해 세상에 리릴 것이며 이는 그를 위하여 속제할 속죄와 시간과 함께 돌릴 것이니. 자 여러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억을 사기를 쳤다고 해요. 예수를 소위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가 진심으로 하나님 을 회개했어요. 그럼 끝나는 건가요? 회개는? 행동까지 필요해요. 그럼 피해를 입은 사람한테 성경에 의하면 그 피해 금액에 5분의 1을 더해서 줘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으로부터 진짜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부터 용서를 받아야 속죄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건 원 이그젠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글쎄요. 예수를 믿었고 구원을 받은 자라면 그런 행위를 안 해야 되죠. 근데 내가 어떤 상황에서그 행위를 하게 하게 됐다 그러면 마땅히 구약의 윤례로 가서 우리가 우리가 그 피해를 입힌 금액의 5분의 1을 더해서 그 사람한테 주고 그 사람부터 진정한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부터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음.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구약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 율례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윤례를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일부분만 봤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음 6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6장은 나시린인데, 제가 조금 있다가 나시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어, 7장은 하나님께 드릴 예물, 8장 1절로부터 4절은 뭐죠?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등잔때, 시작. 등잔때 켜는 법과 제작법을 보여주고 있고, 8장 5절에서 26절은 레이위을 요제로 하나님께 드렸 음, 사람을 드렸다는 거 아니에요? 음. 예? 기념에 서뭐 짐승을 드렸겠죠? 자, 사람을 드렸던 종교가 어떤 종교죠? 예를 드렸던 몰래, 몰래. 몰래. 몰래. 예건보죠인진제산 인진재산, 하나님 금하고 아주 엄청난 죄죠? 음. 자 어, 나시린의 법인데 육장을 한번 펴보시면 자 보면 나시린이 뭐죠? 레이지파 이외의 일반 백성이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법이죠. 여자도 나시린 될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사실 보면 사실 보면 기독교 같이 남녀 차별을 하지 않는 종교가 없어요. 사실 들어가 보세요. 남성 우위의 종교다. 글쎄요. 남성 우위의 종교면 뭐 두보로 같은 여자가 나타날 수가 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를 창조할 때, 머리에서도 아니고, 다리에서도 아니고, 여기 갈비뼈에서 치우 이건 뭐죠? 남자와 여자와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질서가 있죠. 질서상, 하나, 그, 천국의 모델을 보여주기 위해서, 질서상 권위자가 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순복하고, 남자,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목숨까지 든데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법이 있는 거지 남자가 무조건 남성 우위의 종교도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자 그리고 선민사상이 가득하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이방민족도를 사랑했다는 게구약 곳곳에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을 부분만 알면 뭐가 돼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어떤 종교와 같이 제가 말을 안해도 이스라엘과 중동에 있는 종교들과 같이 잘못되게 되는 거예요. 자, 나시린의 세 가지 금기를 한번 여러분 적어놓을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포도주와 독주, 머리 삭도, 시체 접촉하지 말아야 됐던 거죠. 자, 자, 그게 어떻게 자, 자, 6장에 여러분이 좀 긴데 자, 6장에서 한번 6장 여러분이 그 6장 1절, 2절, 3절, 4절을 한번 저희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공포도 도 마시지 마시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사는 신화 껍질이라도 먹지 말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현대말로 하자면 거룩하라는 뜻이에요. 거룩하라는 의미고, 사실 이날시린 규정을 모든 어긴 인물이 나옵니다. 누구죠? 삼손이 삼선. 음란했죠.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음란을 볼수 있는 게 뭐죠? 눈이죠는 음란은 눈으로 들어오는 게 많아요. 음란하니까 하나님이 택한 종이에요. 삼손은. 택한 종이 음란에 빠지니 하나님뭘 제거했죠? 예, 그 블레셋 이자들을 통해서 눈을 제거해버린 거예요. 이건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 여러분. 특별히 그리스도인 형제들은 굉장히 만만치 않아요. 세상 너무나 음란 자체요 세상 자체가 여러분이 음란한 걸볼때 피하세요. 정말 하나님이 택하셨던 여러분 음란을 여러분이 즐기면 하나님이 눈을 눈을 못 보시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법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자 여기 보면 그 7장에 이제 보면 감독된 자들이 드리는 흠물이 나오는데 각그 지도자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레이지파를 제외하고 12일 동안 1 2지파가흠물을 드리는데 흠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재물, 향, 번재물, 속재재물, 화목재물 근데 이흠물이나 이런, 이런 재물을 드리는 게다 똑같아요? 달라요? 다 똑같아요. 각 족속이. 그래서 제가 이것만 적어놨어요. 그래서, 헌물에는 헌물, 소재물, 향, 번재물, 속재재물, 화목재물을 드렸다. 이것들을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제 9장에서 1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9장을 한번 펴보세요. 야, 이신해 산에서 여러분이 신의 산에서 지금, 이제 몇 번째 6월절을 드렸죠? 두 번째. 두 번째 6월절을 드렸는데, 우리가, 자, 10절에 보면 6월절을 지키되하고 11절은 여러분이 줄을, 11절 12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으시면서 줄을 한번 쳐봅시다. 시작 둘째 달, 여섯째 날, 넷째 날 해질 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봉과 쓴 나무를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 도 남겨두지 말며 급별을 그 하나도 꺾지 말아서 6월절 모든 윤례대로 지킬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11절에 어린 양의 체크를 해놓으시고요 무교봉의 체크를 해놓으시고 쓴나무의 체크를 해놓으시고요 조금도 남기지 말라고 말 것을 체크를 해 놓으시고, 뼈를 하나도 꺾지 말라고 하는 걸 체크를 해 놓으세요. 제가 특별히 여기에서 영적인 의미는 해석을 하지 않겠습니다. 또 나중에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 사건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뼈가 꺾였어요? 안 꺾였어요? 안 꺾었죠. 예. 자, 그리고, 13절, 14절 또한 이제 중요하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 볼 거예요. 시작.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 어, 처를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길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할지니 림에게나 토인에게나 그 열레는 동일할 것이니. 자 이방인도 유월절을 지킬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 유월 6월, 그 유월절은 네. 유대인만 지켰던 게 아니죠. 음. 네. 그다음에 이제 그 9장 하반부는 이제 길을 안내하는 구름을 보여주고 있고 10장을 보면 나팔 신호가 나오죠. 나팔 신호는 일절을 보면, 이제, 회중을 소집할 때, 또, 또 이제, 그, 지휘관들을 모을 때, 지, 그,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시,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나팔을 또 언제, 언제 쓰냐면,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 또 너희의, 또 너희. 10장 10절입니다. 시작. 또, 또 너희의 락학리 나라고, 너희가 희람이 정한 희람이 절기와 희람이 초하루에는 희람이 번제물을 희람이 드리고, 희람이 희람이 화목 제물을 드리면 나팔을 불라. 그로말미로야마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나, 하나님 영원님의 줄을 좀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이랬으니 신의 살 춘발 준비를 다 했죠. 자, 이제 10장부터는 이제 가데스까지의 여정과 그 이후에는 가데스에서 생긴 일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10장에서 초반부에 이제 신해산에서 바람광야까지 행군을 하게 되죠. 자 근데 11장에 보면 디베라 사건 백성이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진영 끝을 불살라버리세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나중에 좀 이제 원망사건 14시리즈를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11장의 4절에서 30절은 섞여 사는 자들의 불평과 70장로 선출권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보면, 여러분이 이제 만나 사건도 나오고, 70인 장로를 세우죠. 24절, 25절에. 다음에 엘단, 메다, 예언 사건이 나오는데, 26절에서 29절을 좀 여러분이 10장, 26절, 29절을 좀 보겠습니다. 자, 그, 26절, 29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그 그 10장 아, 죄송합니다. 11장 11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시작 그 기명된 자중 엘다시라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여기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 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다시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며 택한 자중한 사람곧 모세를 숨기는 눈의 아들 여우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매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이르되 내가 너를 두고 쉬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다스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에게 줄을 쳐놓으세요 시 29절에 모세한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다 선지자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줄을 좀 쳐놓으세요. 줄을 치셨어요? 예. 펜이 없으시면 펜을 가져다가 와서 줄을 치세요. 자 여기 예 있으세요? 앞으로 계속 할 거니까 펜을 가져다가 자 하나님은 하나님은 뭐죠? 그의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의 영, 생기를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 우리는 선지자적 기능, 선지자적 기능을 담당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우리가 예언을 하면, 예언을 어, 하면 저도 역시 신학대에서 예언은 이제 우리 사도행전, 그 우리 제자들의 시대로 끝났다. 그래서 성경 자체가 예언이라 맞다 틀리다 맞습니다. 그러나 현대를 예언하는 것들이 발생을 한다 안 한다? 할수 있는 거죠. 충분히. 뭐하러 신학, 신학자들이 그걸 고정을 하냐 이거예요. 왜 고정을 하죠? 그래야 해석하기가 쉽거든요. 왜 하나님을 우주보다 더큰 하나님을 그냥 자기들의 컨셉 안에 가두려고 하냐 이거죠. 잘못된 거예요. 자, 현대에도 선지자, 사도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는 거죠. 왜 사도가 없다고 하는 거죠? 아니에요.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가둘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근데 사도는 자기를 사도라고 말하지 않더라 이거죠. 그쵸? 그렇죠? 자, 예를 들면, 자, 이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을 근데 자기 유익을 쓰, 유기해서 예언을 쓰면 이건 저주가 돼요. 예언은 다른 영혼을 살리는데 써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우리 성도들이 주의 영을 받아, 주의 생기를 받아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출하기를 보내시죠. 그리고 이제 연속적으로 한번 봐보세요. 이런 엘닷과 매달 네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12장에 보면 모세가 구수 여인을 취하는데, 자, 12장 3절에, 그,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 1절에, 12장 1절에 보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또 비방하죠. 아마 그 비방은 모세 지도력이 아마 도전을 했던 것 같아요. 12장 3절을 한번 여러분이 줄을 쳐 놓으세요. 줄을 쳐놓으세요. 12장 3절 간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를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신거죠. 자 그래서 13절 15절을 보면 이제 아론과 아론과 지금 미리함이 이제 징벌을 받고 모세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자 자, 십삼절 십오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밖에 이래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밖에 이래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렇죠. 미리암이 그때, 죄로 뭐가 걸렸었죠? 문득병이 문종병. 걸렸었죠? 예. 그러다가, 이제, 일곱째 날, 벌을 다 치르고 이렇게 돌아왔던 건데, 아, 여기상 가지 이제 교훈이, 그, 다윗이왜사울을 죽이지 않았죠? 주의 기름받은 종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기름받은 종을 대할 때 조심해야 돼요. 막무가내로 비방하고 할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분이 길을 잘 가실 수 있도록 자 아론과 미리암도 그래, 그런 게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좋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저희가 10장에 이, 이 부분이 나오는데 행군 배치도가 나오는데요. 보면 자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이걸 보면서 어떤 걸 느꼈어요? 지도자는 맨 앞에 나와서 행군의 맨 앞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 백성들이 잘 따를 것 같아요. 아멘. 음. 자 여기 이제 행군의 법계가 제일 앞에 오죠. 모세와 아론, 그 다음에 유다지파, 성막, 루벤지파, 루벤진영 성물, 에브라임진영단지영 혼합된 물이 이렇게 나오죠. 한번 볼까요? 맨 먼저 뭐가 오죠? 법괴. 그 다음에 두 번째, 유다지념. 세 번째, 성마. 네 번째, 루우벤지념. 다섯 번째, 성마. 여섯 번째, 에브라지념 일곱 번째, 단지념. 여덟 번째, 소방. 혼합된 물. 이거 그 외워버리세요. 자. 자, 눈 감고 한번 해볼까요? 자, 눈 감고. 시작. 법괴. 유다지녀 성마, 누부벤지녀 성물, 에브라임지녀, 단지녀, 혼합된 모리. 예, 좋습니다. 여기 가데스에서 생긴 일이 있는데, 여기 가데스에서 이제, 가안땅 정탐을 하고 오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그, 성경을 보면 1 2지파 중에 경쟁적인 두 집단이 나오죠. 어떤 어떤 집단? 유다지파와 에브라임지파가 나와요. 성경을 잘 보세요. 구해보면 두 지파가 유다지파와 에브라임지파의 어떤 경쟁적인 지파 같아요. 유다진영에 누가 있죠? 유다지파에 누가 있었죠? 갈렛. 자, 에브라임지파에 누가 있었죠? 여우소. 여수아가 있었어요. 자, 사실 두 사람만 제외하고 나머지 정, 나머지 10명의 정탄꾼은 정말 그가나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고 라 보고를 한 거죠. 왜? 그 사람들 보고가 틀린 건가요? 이렇게 안학자손이나 내피림 후손들을 보면 이거 보세요. 이거 포크레인이에요. 이 사람들의 두개골이에요. 포크레인이 두개골만 하네. 한번 봐주세요. 우리는 메뚜기 같더란 말이 틀린가요? 맞나요? 맞겠지.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적인 눈으로 봅시다. 누가 맞는 보고를 했어요? 10명의 지파 대표들이 맞는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우리가 합리적인 입장에서 보면 가난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왜? 아니 여러분 여기 포크레인 한 대만 한데 우리가 포크레인 다섯 대만에 우리가 포크레인 앞에 있으면 우리 작잖아요. 포크레인, 어떻게 보면 다섯 개 정도 높이의 사람들이 있다, 이거. 이거. 싸울 수 있겠어요? 싸우면 100점, 100패죠? 공룡도 걸리면 즉사하겠죠? 자, 그래서, 세상적으로 보면 누가 위증을한 거예요? 갈렙과 조슈아가, 여우사가 위증을한 거예요. 근데 그두 사람은 뭘 봤죠? 믿음의 눈으로 본것 같아요. 정복할 수 있다라는 걸. 자, 그래서, 자, 우리가 10명의 그 지파 대표들 보고가 맞, 맞았다 틀렸다? 맞은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관점에 10명의 그 보고는 틀렸던 거예요. 우리가 세상 일을 볼때 뭘로 봐야 돼요? 믿음에는 영적인 지혜에는 생계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어떤 합리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 사람은 실패할 가능성이 큰 거예요. 자, 여기 우리 이제 갈렙, 우리, 갈렙 목사님도 계시지만, 우리 갈렙 목사님 좀 믿음이 많이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갈렙 목사님이, 아 어, 죄송합니다. 우리, 그, 30절에 갈렙 목사님이 이렇게 한 성과를 쓰셨던 것 같아요, 우리. 우리, 우리 갈렙이. 자, 13장 30절에, 30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 가, 13장 30절입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이 이길이라 하나 이 사람은 현대말로 하면 정신나간 사람인거죠 갈렙과 여호수아는 현대말로 하면 정신나간 사람이에요 싸움이 안되는데 가서 싸우자고 했던거예요그렇죠 그러나 아마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봤던 것 같고 우리, 우리, 수지한별과 우리 갈레 목사님께서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볼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주셨으면 이미 믿습니다. 아멘. 33절에, 야, 13년 33절에 이 사람들의 보고를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네프레오무선이 안악자손에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거기에도 울파 같을 것이니 이 사람들 보고가 맞다, 틀리다? 맞아요. 맞죠. 자, 그래서 백성들이 원망을 하죠. 백성들이 원망을 하고 자, 그럼 그럼 뭐죠? 이런 일이 생기면 우리가 모세 때문에 인생 종쳤다. 그래서 우리는 애국으로 애국엔 그래도 나왔는데 자, 이걸 달리 말하면 야 진짜 우리가 믿음생활을 하면서, 한때 내가 세상에 이랬었는데, 아, 세상이 나왔지 하고, 거지의 근성이 발동을 하는 거예요. 언제? 힘든 일이 생길 때. 그 여전히 우리도 그런 게 있죠. 우리가 이 교훈을 얻어야 돼. 고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원망을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통에 이제, 건국을 건국을 건설을 한다고 하니까 모세가 기도를 하죠. 13절 이하에 하나님 안 됩니다. 기도를 하고 자, 여기에서 사실 우리가 보면 어떤 일이 있었죠. 또한 여러분이 아시듯이 예전에 금우송아지 사건도 있었고, 고라다단 아비람 반역 사건도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모세의 기도를 보면 13절부터 19절이 나옵니다. 13절부터 19절을 보면, 자, 17절, 어, 17절부터 19절까지를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14장이죠. 모세의 기도 중에 일부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대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항벌과 을자는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코하옵나니 주의 인자의관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국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자, 우리가 하나님께 어쩌면 이런 기도를 계속 해야 될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우리 민족을 보면 여기 이스라엘 민족 쩌이 가라 할 정도로 폐역한 행위를 많이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 백성을 볼 때는 늘 이런 모세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모세의 기도가 나오지만 백성에 대한 벌들이 나오죠. 백성을 이제 나오니 이제 뭐냐면 자 중요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자, 28절에서 30절은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줄을 좀 쳐놓으셔야 할것 같아요. 그들에 대한 백성에 대한 벌이 어떤 건지 좀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28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대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10세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개수된 자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요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사여 너에게 희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34절에 보면 너희가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너희를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그러니까 40일간 정탐을 했고 그 이제 죄를 졌기 때문에 40년간 너희가 죄악을 담당할 것이요여호수아와 어, 갈렙 이에는그 가난에 나 약속이 못 들어갈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신 거죠. 여러분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 이스라엘 인구가 20세 이상 장경만 봅시다. 몇 만이었죠? 60만 정도 됐죠. 그러면 여호사 관련 두 명이죠. 60만 나누기 2 하면 얼마죠? 30만분의 1. 30만분의 1이고 그러면 0.0001% 정도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쳐도 그러니까 이제 요즘 말로 해석을 하자면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 예를 들면 60만이 있었는데 두 명만 천국 간 거예요. 여러분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마지막 대죠 죄악이 범람하죠. 죄악이 범람하고 있죠. 그러면 아마도 구원받을 숫자가 굉장히 적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거룩한 삶을 사셔야 돼요. 자, 거룩한 삶을 살려면 우리가 뭘 받아야 되죠? 성령을 받고 죄와 세상과 마귀를 이겨야 돼요. 여러분 자, 여러 심각하게 받아들이세요. 미니멈 출애국판 장정중 60만 장정중 가난에 들어간 백성은 몇 명? 투3 0만물의 일이다. 그게 아마 마지막 때고마를 숫자 가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굉장히 두려움이 많아요. 자,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 진솔하게 말씀드리죠. 이 설교를 듣는 단한 사람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가나 정탐 보면 여기에 족속들을 보면 블레이셋 헷, 아모리, 히위 가나 브리스, 기르가스 헷 아람, 아모리, 암몬, 모아, 베돔이 있는데 여기까지 거의 하솔 여기 금방까지 정탐을 40일간 정탐을 나가고 왔던거죠. 그리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보내고 어, 모아평지까지 다다랐을거죠. 이전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게 어디죠? 민숙이죠. 자 이건 자 지금 민숙이 14장 22절에 1 0여번의 불평 불평이 나오는데 이게 1 0여명의 불평입니다. 여러분 사진을 찍어놓든지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 이후에, 하나님 말씀하신 이후에, 네 번의 범죄 사건이 다 나와요. 자, 보면, 바로가 노역을 중단하게 했을 때 하나님께 불평했고,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 불평했고, 마라에서 쓴물이라고 불평했고, 신광에서 양식이 없다고 불평했고, 느비듬에서 물 없다고 불평했고, 신혜산에서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금송하지, 이렇게 만들어놓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또 거역을 했고 다베라에서 또 거역하고 기브라 핫다야에서 고기 먹고 싶다고 또 불평하고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가 비방을 했고 가데스 바네아와 정탐꾼 보고 불평했고 보세요 그 다음에 민수기십략장 이후로 보면 고라다단 아비람이 아비람과 250명 족장이 반역해서 그들은 땅이 갈라져서 지진이라도 다 묻혀서 죽었죠. 신광양 가데스, 가데스에서 무리바에서 물 때문에 또 불평하고 험한길로 인해 불평하고 부홀에서 또 음행하는 사건까지 또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 광야에서 있었던 이런 14차례의 불평사건을 여러분이 찍어놓고 잘 보도록 하십시오. 자 광야에서 생긴 일인데 15장에서 19절은 지금 보면 15장은 이제 거룩에 가는 규례와 계명식별을 강조하면서 여호와께 드리는 재물 안식일에 일한 사람은 뭐죠? 죽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는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죠. 주일에는 다른 걸좀 중단하고 여러분 쉬셔야 돼요. 왜? 현대가 너무 바빠요. 사람들을 너무 바쁘게 해요. 소진이 돼 있거든요. 안식일에 정말 주일에 우리가 주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에게 지금 안식일, 주일만이라도 우리에게 쉼과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자자그 다음 39절에 보면 어떤 귀에 다는 수를 이야기를 했고 고단과 다단 아비람은 반역을 하죠. 고라가 누구의 우선이죠? 고아자 선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고러와 모세는 무슨 지간? 사천 지간이에요. 야, 그래서 이제 이랬겠죠. 야, 너만, 너만 킹이냐. 너만 지금 지도, 나도 지도자 될수 있다. 이렇게 했겠죠.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이, 어,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리고자, 여러분이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는 한 리더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리더는 하나님이 책임을 더 크게 물르세요그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개시를 하시지 않는 한은 리더가 되려고 아예 하지 마세요. 리더 힘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살구꽃이 피었다고 하는데 아르의지팡이에 실제 핀건 아몬드꽃이에요. 원문에 보면 아몬드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18장, 19장에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의 사명이 나오는데 18장, 19절에 이제 소금 언약이 나와요. 소금 언약은 뭐죠? 변치 않는 언약을 상징하고 있어요. 다음에 19장 이제 11절, 12절은 제 시체 만든 제에 대한 규례들이 나옵니다. 자, 20장에서 25장을 보면, 자그자 그 자, 여기는 좀 중요하니까 20장을 좀 펴십시오. 여기 20장에서 25장은 모합까지의 여정을 나타내고 있는데. 자, 그 여기는 이제 미리암의중후어 무리반 물사건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반석은 10절에서 12절 반석은 어떤, 누구를 상징하죠?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자, 여기에서 이 10절과 1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종을 그 반석에 모으고 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야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선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고로, 너희는 너희, 너희에게 인도하여 들리지 못하리라. 자, 이 사건으로 모, 이제 모세도 약속당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는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첫 번째 이론은, 반석은 사실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리스도는한번 죽으셔야 되는데, 두번 죽였다. 두번 쳤다.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두 번째로 이제 저는 이 해석을 하는데, 그, 이 해석을 따른데요. 반석은 그리스도고 우리는, 이 모세가 자신을 하나님과 동격화 해버린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모세가 사실 여러분 아시듯이 40대에 살인을 했잖아요. 혈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순간의 혈기로 그렸던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저도 좀 다혈질 기질이 있는데 이제 발끈한 기질이 있는 우리 그리스도는 조심하셔야 돼요. 사단이 지켜보고 있다. 그 발끈을 쓰거든요. 발끈 순간에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두 번이나 치고, 하나님을 자신과 동격화해버린 거예요. 순간 혈기로 부리는 거예요. 순간의 혈기로, 그동안의 모든 어떤, 모든 헌신과 이런 게다 무너져버리는 거죠. 혈기가 있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웃음> 그리고, 절대로 사역에서, 자신을 이제 드러내시면 안 되는 거죠. 자. 자그 다음에 20장에서 21장은 모압으로 행진을 나타내는데 에돔이 이스라엘 통과를 거부하고 여기에서 아론이 죽고 놋뱀 사건이 나오죠. 자 놋뱀 노뱀 사건은 놋뱀이 들리는 걸 보면 그 뱀이 물린 사람들이 살고 았 보지 않으면 죽었죠. 뭘 상징하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건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의해서 속죄를 받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그리스도의 그믿치를 아니하면 아예 구원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아멘 응. 그 다음에 여기서 아모리왕 시원과 바산왕 오굴 쳤는데 이 사람들도 아압자손들 같아요. 굉장히 컸어요. 불가능한 싸움을 이기는 거죠. 그래서 이두 왕을 쳐서 죽이게 되죠. 그 다음에 22장에서 24장은 모하박 발람과 거짓, 사지, 거짓 선지자 발람사건이 나오죠. 25장은 부월사건 음날로 행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네. 여기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야 될게 길이 몇 가지 길이 있어요. 여기 무슨 길이에요? 빨간 게? 해안길이죠해안길은 주로 뭐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정치적인 길이 길이에요. 정치적인 군대가 이동할 때해안길을 많이 이용을 했죠. 그 다음에 여기 파란색은 족장길, 큰소리로? 족장길은 그렇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이 길을 애용했습니다. 다음에 여기 중앙 협곡이 있죠? 이 협곡길이 이렇게 보라색으로 있고 다음에 여기 녹색은 무슨 길? 음... 왕의 대로는 주로 상인들이 많이 이용을 했어요. 자, 여기에 보면 지금 이제 발람이 자 여러분 22장으로 미리 이제 이동을 하세요. 22장으로 이동을 하면 자자 자, 지금 이제 지금 이제 발람이 발람이 이제 자 제가 좀 잘못 쓴것 같네요. 발락이 이제 발람을 부르죠. 자 이때 발람은 갔어야 됐어요. 가지 말았어야 했어요. 돌의 유혹이 생겨서 하나님한테 애걸보고 하니까 그래 너 가라. 이렇게 하신거지. 발람은 아예 가지 말았어야 했던거예요 간이 세상에 기적이 일어나죠. 당나귀가 나아귀가 말을 하죠. 천사가 막고 있으니까. 이때, 발람에게 마지막 기회였어요. 갔어야 했어요? 가지 말았어야 했어요? 가지 말았어야 했어요. 여기에 이제 천사한테 해서 이제, 그, 천사가 허락해다 갔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은 어쨌든 경고를 했죠. 내가 한 말만 해라고 했지만, 어쨌든, 가지 말았어야 했어요. 요즘 시대도 많이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돈의 유혹에 넘어가면 발람골이 나는 거예요. 성경의 평가는 어째죠 발람에 대해서. 거짓 선지자로 평가를 했던 거죠. 죽어요 나중에. 칼에 찔려. 자, 그래서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네 차례에 걸쳐 예언을 하는데 예? 모두 어떤 예언이죠? 축복.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예언이에요. 축복한 애언이죠. 자, 자, 그래서 모두 축, 이스라엘 듬뿍 축복을 받았죠. 이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듬뿍 축복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25장에 보면, 부월에서 어떤 일이 생겨요? 모함여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죠? 음행을 하죠. 음행을 해요. 자, 왜 음행을 하면 안 되죠? 유명의 흥미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 악령들이 들어와요. 타고. 자, 그래서 이바벌사건에 가담한 자를 다 죽이라고 명하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연병으로 몇 명이 죽었어요? 2 4 0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었죠 자, 26장, 27장은 2차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자, 2차 인구조사가 나오고 딸들도 상속을 받을 수있다 없다? 아들에서 받을 수 있어요. 다음에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지명이 되죠. 27장에 자 2차 인구조사를 하는데 1차와 비교를 해보면 유다지파가 제일 많죠. 그리고 제일 감소된 적속은 어느 적속이죠자 지금 보면 어마어마하게 감소한, 아셀 지파는 늘었죠. 문하세 지파랄지 늘었어요. 베냐민 지파. 자, 늘었는데, 이쪽 진영, 루우벤 진영을 한번 봐보세요. 루우벤 진영은 아마 그쪽 부분이 죄를 많이 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줄었죠? 시므온은 37,100명이 줄었죠. 자, 루벤 진양에 누가누가 누가 있었죠? 루벤 진양에 루벤 네, 시몬, 시몬 갓 루, 루, 아, 루우벤 지파 바로 옆에 누가 있었어요? 레이 지파 중에, 레이자선 중에 고라. 고아자선 아, 고라. 고라는 고아자선 중에 후손 고아세 후손이죠 그쪽이 모세의 속을 많이 썩였다는 걸이 통계치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통계치가 아주 중요해요. 자, 그리고 28장부터 30장은 어떤 게 나오죠? 제사와 절기와 소원에 관한 규정이 나오는데 매일 제사, 일주일에 한번 드리는 제사, 원래 제사, 연례 제사가 나오는데 여러분, 연례 제사는 뭐뭐가 있어요? 자, 읽어보세요. 6월절, 7.7 5순절입니다 6월절, 나팔절, 6월절, 속죄일, 장막절이 나오죠? 다음에 서원에 대한 규례들이 나오고요. 30장에 다음에 이제 31장, 36장을 보면 미디안정보가 출발 준비인데 자 미디안정보 요단강 동쪽지파들 누구누구가 있어요? 루후벤지파문라세반지파 가지파가 있죠? 다음에 가나안 어, 광야 예정을 요약하고 관왕 땅 분배의 법칙을 분명히 말하고 있죠. 여기에 이제 레인의 성읍과 도피성 이야기도 해주고 있죠. 여자의 재산 상속법을 36장에 말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하라고 했죠? 슬로우아스의 딸들에게 다른 족속으로 가면 그 자기 집파의 땅이 다른 족속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집파 내에서 결혼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아들이 없이 딸들만 있다. 딸들이 상속을 받죠. 그러면 그 딸들은 자기 같은 집파 내에서만 결혼을 해야 돼요. 그래야 집파별로그 땅이나 토지가 그대로 후손에게 내려가게 되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 갈릴레오스가 있죠. 이 위에 헬몬산이 있죠. 지금 담의색이 있습니다. 아람, 가의색이 있고 그 다음에 쭉 요단강이 여기를 쭉 타고 내려오면 사해가 있죠. 사해가 있고 여기가 무슨 강이죠? 세렉강 세렉강이 남쪽에 누가 있어요? 애동. 세렉강과 아르논강 사이에 누구? 모아 아르논강 위쪽에는 암몬이 있었죠. 자, 여기서 우리가 옥과 시온을 다 죽이고, 루우벤 지파와 가치파와 문하세 반 지파가 요당강 동쪽을 차지하게 되죠. 요당강 서쪽에는 보면, 남쪽부터 보면 시몬 지파,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단 지파, 에브라임 지파, 문하세 반 지파, 이사갈, 스불론 아셀, 랍달리. 이렇게 분포를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스라엘 그 12지파의 주요 정적이 누구죠? 주로 이렇게 경쟁적인 집단이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예요. 이걸꼭 기억을 해 놓으세요. 그다음에 도피성을 뒀는데 레위의 도시와 이렇게 도피성을 뒀는데 동쪽에는 도피성이 어디에 어디에 있었어요? 골란과 그다음에 어디? 길랏라못 그 다음에 베셀에 있죠. 서쪽에는 주요, 주로 요주 헤브론 세겐 게데스 자 눈을 감아보세요. 도피성이 어디에 눈을 감아보세요. 자 요단강 동쪽에는 어디어디가 있었어요? 골란 길랏라못 베셀 자 다시한번 골란 길랏라못 베셀 자 요단강 서쪽에는 게데스 세겜, 세겜, 헤브론 다시 한번 게데스, 세겜, 헤브론 예, 오케이 좋습니다